<웃음> <웃음> 어 전국일 줄라도 한줄 알겠어. 음, 어어 <웃음> 어. 너희는 두산이야 두산 두산 짝짝짝 <웃음> 대택시 <웃음> 있어 <웃음> <웃음> o h a t s o u 걱정하면 되지. 주장님 깨라! 그래! <웃음> <웃음> 울지마, 왜울아니 <웃음> <웃음> 아직 결정난 거 아니잖아. <웃음> 하고 있어 우리 팀. 네? 네? 아웃이 아웃 나가야 돼. 잘못 아웃? 쳐서. 어 다음 선수 두산 우리 팀이야. 어 과자 먹고 기분 풀어 아 들어가 테리가 먹고 싶은 거 골라 꼬북칩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저기 있다 꼬북칩 있다 응. 꼬북칩 어, 맞어. 말해봐? 나와. TBS 나와. TBS 나온다니까? 그래? 어.